안녕하세요. 까벨로 블랑코 원장을 리키입니다. 오늘은 단발 모델에게 언더라인에 문양을 넣을 시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언더컷은 윗머리와 언더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디스커넥션 기법이 들어간 커트입니다. 몇년 전만 해도 소수의 고객들이 찾지만 았 요즘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형태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. 지금부터 시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자, 여자 언더컷 할때 가장 주의할 점은 이제 한번 밀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라인을, 섹션을 좀 깔끔하게 한번 타주시고요. 뭉텅이를 잡고 밀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, 신중하게 좀 밀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양을 하실 때 이제 한번 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라인을 잡고 선명하게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. 장시간 이게 시술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께서 목에 담이 올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트레칭은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네. 지금까지 까벨로블랑 고원장 헤어 디자이너 리키였습니다.